자, 오늘은 분열 왕국 다섯 번째 시간 남유다 멸망기에서 함, 멸망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서요 처음에 남북 경쟁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북 화해기 그리고 남북 단절기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아수르 정복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의 히스기야 왕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당시 에 이제 아하스가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아가 잠시 같이 섭정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이제 유다 땅에는 남유다만 남게 되게 되는데요. 이제 히스기아부터 문하세 계속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까지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요 11기 18장에서 그리고 볼 수가 있고 역대기에서는 29장부터 32장 꽤 긴장이죠.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사야가 지워졌는데 이사야는 36장에서 3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특히 이사야는 그 사내림의 2차 침략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히스기야 어, 왕에 대한 그 기사가 열왕기와 역대기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론적인 언급이나 히스기야에 대한 결론적인 언급은 사실 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중간 부분이 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히스기야의 그 개혁. 이 개혁에 대해서 집중돼서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한 반면에 산헤립과의 그 전쟁 그리고 히스기야의 질병, 바벨론의 그 사절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인데요 25살의 왕이 되어 이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남유다의 19명의 왕 그러니까 아달랴를 제외하면 19명의 왕이 남유다에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모두 8명이에요 아사왕, 그리고 여호사바당,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우시아죠. 그리고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 이렇게 여덟 명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모두 다윗을 따라갔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이희스기야의 종교 개혁에서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산당을 부수고 노뱀을 부셨다라는 말인데요. 자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서도요 가장 하나님 앞에 합한 왕 이렇게 합한 왕큰 업적을 남긴 왕이 두명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와 요하스예요. 요시아예요. 요시아예요. 그런데 이두 왕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게 산당을 제거하고 또좀 특이한 게 있죠. 노뱀을 제거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중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 산당제사를 이제 금지했다라는 건데요. 이 산당제사라는 것이요. 원래는 그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산당제사를 지냈던 걸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막이 제조되고 나서는 어, 이 산당제사가 사실은 모두 폐해지고 이렇게 성전이나 산, 성막에서만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당에서 들여지는 제사는요 모두 이방신에게 들여지는 제사로서 하나님이 가징한 행위라고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사무엘도 아니죠 그 솔로몬도 그 당시에 그 성전이 없을 때 그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산당 제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 전통 아닌 전통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히스기야가그 산당을 모두 제거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바로 이제 모세의 노뱀을 부숴다라는 그런 건데요. 어, 모세의 노뱀 제조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의 길을 따라서 걷는데 그곳의 날씨가 무척이나 덥고 아주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제이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급기야 이제 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해요. 이제 광야 생활은 늘 그랬어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그러면 다시 백성들은 막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본 자는 살게 될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렇게 달게 돼요 그러니까 그 뱀을 본 사람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노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뱀이 아주 특별한 게 되어버렸어요. 이 노뱀을 아주 특별한 걸로 생각해서 잘 보관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노뱀이 신기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 노뱀을 우상처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잘 봐보세요. 모세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과연 몇년 동안 이루어진 걸까요? 거의 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일이에요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어, 말하자면 은 500년의 역사가 있는 이 노뱀 우상은 아주 뼈대 있는 전통적인 그런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장 토속적인 그런 우상이 뭐였냐 바로 뱀이었어요 그것과 딱 맞아떨어져서 당시 이제 이스라엘 제이 백성들에게 이 노뱀은 숭배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이 노뱀 숭배를 일시에 끊어버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노뱀을 부수고서 이또 노뱀 주물을 만드는 그런 일도 금지시켰을 거죠 근데 녹뱀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서는 그것을 히스기아가 뭐라고 말하냐 느후스단이라고 말을 해요 느후스단은 말은요 어, 노스의 조각, 노스로 만든 작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 히스기아는 그까진 노가, 노스의 조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겨우 그냥 노쇠 조각이다라는 아주 경멸의 조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 첫해 첫 달에 닫혀 있던 여호와의 성전의 문들을 모두 열고 수리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역대하 29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결국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또 낭실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종교 개혁의 당위성과 명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모두 어 이제 성전의 수리와 청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전을 모두 깨끗하게 하고 이제 성전의 수리가 마무리됐을 때 히스기야는 모든 그 백성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제, 저와 전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 모든 종류의 악기 그리고 또 레위인들의 그 찬양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이 이때 받쳐지게 되죠. 제사를 회복시킨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요 이제 성대하게 어. 유월절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히스기야가 사실 오랫동안 이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전령들을 유다 전국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도록 그래서 유월절을 함께 지낼 것을 공표를 해요 원래 유월절은 언제 지내요? 유월절은요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1월 14일 날 드리게 되었어요. 유대력으로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당시 히스기야왕 때는 그 날짜에 드리자니 사실 너무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결정하기를 둘째 딸의 6월절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모든 전령을 보내서 6월절을 지킬 테니까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기 이 그림을 보면 비웃는 장면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또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6월절 행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6월절 절기가 너무나 오랜만에 들여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법에, 법으로 정한 그 규례를 잘 알고 있으면 이유월절의 행사를 지내는데큰 무리가 없었겠지만 이미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게 무지한 게이 당시 사람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미처 이제 6월절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어, 백성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결하지 그 못한, 어, 채로 그 6월절의 음식을 먹게 돼요. 이게 엄격하게 그 규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렇게 어긋나면 그 6월절의 행사가, 어, 행사를 받지 않고 이제 규리에 따라서 벌을, 벌을 해야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아주 대단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라고 이제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걸 볼때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믿음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요 물론 법대로 어떤 율법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그 마음 깊이 여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볼줄 아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라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여 성대하게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이어서 일주일간 그 무교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즐겁게 그 무교절을 지키게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쳐서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 히스기야가 들여졌던 백성들과 함께 받았던 이큰 6월절 행사의 그 은혜가 히스기야의 통치기간 내내 아마도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승리와 축복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유월절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리고 유월절은 언제 지켰냐 한번 보면요. 어, 첫 번째 유월절은요 출애굽 당일날 이루어지죠. 첫째 달 14일 이집트 애굽땅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요 출애굽하고 나서 두 번째 해인 그 신해산에서 지켜지게 되고요. 세 번째 성경에서 유월절이 지켜졌을 때는 여호수아 시대에 첫째 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유월절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자, 본 히스기야 시대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제사가 지켜져요. 그리고 나서는 어, 요시아 때 이제 유월절 행사가 지켜지고요. 다시 포로 귀환기인 수르바발 시대에 또유월절 행사가 지켜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온 유대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불러서 이유월절 행사를 했을 때유월절에 놀라운 열매가 거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를 보면요. 자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서 이제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요. 그때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나세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고 없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먼저 우상들을 깨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6월절의 놀라운 열매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요. 어떤 종교 개혁을 했냐?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직임을 회복하고 11조를 거뒀는데요. 어, 이 히스기야는요. 먼저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을 다시 정비하고 조직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그들의 목, 그러니까 10분의 1의 분깃을 가져오게 하고 직분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로와의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지고 있어요. BC 주전 그러니까 701년에 아수로가 처음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제1차 아수로 침공이에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 46개를 공격하여 점령함에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제 라기스의 이제 이 사네리 왕이 와 있었는데 이 사네리 왕에게 막 전령을 보내요. 굉장히 다급했죠. 다급했기 때문에 전령을 보내서 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테니까 제발 이제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시리아의 그사네리왕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은 300달란트, 약 10톤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약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약 1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니까 히스기야가 여우와의 성전에, 어, 있는 모든 그 보물창고에서 은을 꺼내고요. 여우와의 성전 문과 기둥에 히스기야의 자기가 이렇게 입혔던 금을 모두 벗겨서 이제 아시리아 왕에게 주는 치욕적인 일이 이렇게 11기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어, 사네림의 라쌈 기둥 비문이라는 곳에도 적혀 있는데요. 1830년에 영국의 영사 타일러 대령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서 그1 5피트 15피트 이렇게 높이의 육면체로 된그사네림의 기념비를 발명하게 돼요. 이게 바로 라쌈 기둥 비문인데요. 여기에 이 아수르의 유다 공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내 멍에를 매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 마흔여섯 개의 성벽 곧 요새를 포위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세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남녀라를 공격한 이제 아수르의 증거가 되고요. 자이 라기스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 라기스는 아수르의 그 일차 침략에서 이렇게 빼앗긴 그런 어, 요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라기스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4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루살렘과 가까웠던 곳이죠. 그래서 이 라기스에서 전투를 하고 나서 라기스를 함락하고 나서 이제 이사네립이 아시리아로 돌아가서 이 라기스 전투에 대해서 자신의 궁에다가 이렇게 부조를 새기게 돼요. 이 라기스 전투를 기념해서 부조를 새기게 되는데 이 부조가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판을 뜬 거고요. 이 부조가 영국 대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판을 보면요. 상당히 재미있는 고고학적 발견들을 모두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아수르의 그 공성 전술이 공격 전술이 어떤 거였는지 볼 수가 있고, 또 군인들의 복장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무기에 대한 정보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좀 확대를 좀한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팍 날라가는 게이 공성 무기들이에요. 막 날라가는 이 횃불처럼 불을 붙여 가지고요. 막 위에서도 그렇고, 아수르 군도 막 날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뾰, 뾰족한 것이 이렇게 성을 이렇게 뚫어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성망치라고 해서요, 이제 망대나 성벽을 뚫는, 뚫는 그런 기구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토성을 쌓고요, 또 널판지와 가죽을 깔아서 이아수르아 군대가 이 라기스 성을 이렇게 합력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또이 성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도 새겨져 있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들은 이제 당시의 성에 이제 먹을 것이나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지 못하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이렇게 성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그 아스루 군대가 이제 포로로 잡은 그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두 처형하는 장면인데요. 끔찍하죠. 이렇게 장대에 걸어갖고 죽은 사람들을 모두 매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떤 걸로 보이세요? 여기 이제 조그만 사람이 팔로 이렇게 돌리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물맷돌이에요. 이제 다윗 시대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잡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뭐죠? 바로 물맷돌이죠. 그 물맷돌이 이때 전투의 무기로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아스르 왕들과 이스라엘 남북 왕들의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사내립이 공격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이 언제 침략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스르의 공격을 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역대기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역대기 32장은요, 히스기아가 아수르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을 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뒷장으로 갈수록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지금 보고 계신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어, 이 역대화 32장은 똑같이 아수르의 침략을 그리고 있지만 11기 18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11기 18장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되게 비굴하게 아스루 왕에게 살려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유다를 예수라, 예루살렘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 역대한 32장은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 이제 성 밖에 모래 물을 근원을 막고요. 그히스기야가 힘을 래서어 이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성벽을 보수한 그 흔적인데요. 이 성벽의 넓이를 더 넓히고요. 굉장히 견고하게 성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 사진만 봐도 다급했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성벽을 만드는 만드는데 반듯한 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모양이 막 섞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히스기야가 외성까지 쌓고 또다윗성의 밀로를 경고하게 하고요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서 이 전쟁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떨고 있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이렇게 안심시키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히스기아 터널이에요 히스기아 터널은요, 그 히스기아가 전쟁을 대비해서 바깥에 성 바깥에 물의 근원을 막고 성 안쪽으로 물이 흐르게 만든 그런 수로인데요. 바위를 파서 물길을 만들어 놓아서 한약 길이가 지금 쭉 보면 구불구불한데 525m. 현재까지도 이 바위 틈새로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에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자이 히스기야 터널을 보면요.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이어지는데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직선으로 쭉 파게 되면 길이가 315m예요. 그런데 왜 굳이 저렇게 그 다급한 상황에서 막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돌아 돌아 그 암벽을 팠을까요?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역사 지리학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 주장은 이 직선으로 팔 경우에 다윗성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다윗성을 지나갈 때 다윗이 묻혀있는 그 다윗의 무덤을 팔수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파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팠다라는 주장이 이제 힘을 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8년에 다윗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이제 시도될 때였어요. 그때 지질학자인 단길이라는 사람이요. 이걸 이제 지질을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이 터널지역이 원래는 그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진 바위 틈새가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밝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이제 공병대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시에 이제 작업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 기존의 그 바위 틈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로를 팠기 때문에 이 이렇게 이 구불구불 이렇게 긴 길이를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그 길을 따라서 파고 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딱 만나는 지점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로 여기 중간에 만난 지점을 갖다가 이제 비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한 도굴꾼이 이 비문을 띄어다가 계속 넘겨가지고 지금 이곳 어, 터널에는 히스키아 터널에는 이제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 도굴꾼에게 뜯겨졌던 그 비문은 지금 이스탄불 이스탄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온 부분을 이제 점령한 후에 라기스에 자기는 머물면서 이제 다르단과 어,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계를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다르단과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게는 사실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아수르의 직책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굉장히 어, 유창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예루살렘성의 백성들에게 이제 위협을 강화하는데요.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아주 달병가였던 것 같아요. 랍사게가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웃기죠.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당장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또 어, 유다는 지금 싸울 힘도 없고 무기도 전술도 없기 때문에 절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의 지팡이처럼 아무 힘이 없으니까 너희가 빨리 이제 포기를 해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성에서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히스기야가 이 모욕적인 납사기의 연설을 듣고 나서요. 자신의 이제 입고 있던 왕복을 찢고붉은 배옷을 입고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게요. 히스기야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명사라고 히스기야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굵은 배옷을 입게 하고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가 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아스르 왕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사내림이 라기스에서 있다가 구스에 그, 구스면 지금의 이제 에디오피아인데요. 구스의 어, 디르하가 왕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팍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내림이 이 디르하가 왕을 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림나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디르하가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그 구스의 왕으로 시작해서요. 그 이집트 애굽의 바로의 지위까지 올라갔던 왕이에요. 구스와 애굽을 모두 통치했던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한테는요. 전략적으로 그 유다를 도와서 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을 그럴 이유가 있었고요. 또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사실 유다가 목적이 아니었죠. 이 애국가까지 진격하는데 먼저 이 유다를 치고자 하는 그런 그 세계 정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랍사계의 군대도 그 사내림의 군대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잠시 벗어나서 림나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서 빠져나가면서 예루살렘을 파, 예루살렘에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리고 또히스기야 왕을 배반하고 빨리 항복하라는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히스기야 왕이 사내림이 보낸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서 사내림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아스루왕 사내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아수르의 왕이 크고 강한 나라들을 점령하고 파괴했으나 이제 갈고리로 코를 꿰뚫어서 입에 자갈을 물려 오던 길로 돌려보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이 아스르 왕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아스르의 두 가지 죄가 이제 아스르 왕의 죽음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두 가지 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교만이에요. 자. 28절에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이 내 귀에 들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유다가 예루살렘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맞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요. 아수르의 군대는 오던 길로 돌아갈 게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던 그 밤에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단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수르 진영으로. 이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유다를 치고 이어서 애굽까지 공격했던 사내림이 어떻게요? 수많은 자신의 군대를 잃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바로 이제 자신의 고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내림이 이제 몇년 후에 진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고요. 또 그의 셋째 아들, 에살 핫돈에게 이제 왕이, 에살 핫돈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 죽는 이 사건. 이 사건을요,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이제 고고학자들은요, 아마도 이제 패스트 때문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룻밤에 이 많은 인원을 죽일 수 있는 병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스트밖에 없다고. 패스트만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병을 일으켜서 당시에 또이 지역이 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병을 일으켜서 수많은 군대를 하룻밤에 다 몰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는 일이 열왕기야 20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열왕기야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린 시기를 1절에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인지 사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언제 중병이 걸렸느냐라고 할때그 정확한 시기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스르의 사내림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바로 전이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병에서 회복돼서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면요 자 사내림이 히스기야 14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했다고 했으니까요 사내림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바로 직전으로 이렇게 생각되어 질수 있는 거예요 연도가 안 맞죠 14년 하고 나서 그 15년 하면 전체 연도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내림의 예루살렘 공격이 막 진행되고 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히스기아가 병에 들, 들게, 병에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자, 갑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히스기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너무나 당황스럽고 암담했겠죠. 히스기아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당시에 남유다가 아수리고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자신이 죽을 경우에는 남유다가 어떤 상황에 빠질까를 히스키아가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남유다는요. 갑자기 왕을 잃게 되면서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아수리의 침략을 견디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너의 15년을 더할 것이며 16절이에요 내 날은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건강과 유다의 운명을 함께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그 병을 낫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제 증표를 구하는데요. 히스기야는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줄 것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어 망설임 없이 뒤로 이제 물러가게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제 성경학자들이 볼때 이제 아하스 시대에 제작된 해시계가 과연 어떤 것이었나라고 이렇게 막 연구를 했을 때 어, 다양한 추정을 하지만요 이스라엘 학자들은 계단식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뜬 이후에 그 빛의 그림자가 계단에 한칸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시각을 이렇게 산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형이 이제 죽을 병에 치유가 되고 나서요 이제 그 소문이 열방 가운데 막그 이스라엘 주변국에 막 퍼져나가요 그리고 나서 또그 죽을 때 어떤 일이 죽은 그 병이 치유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해시계가 뒤로 물러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이적을 주변 그때 나라에서도 모두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아직까지 어, 기록된 거나 밝혀진 것이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의 그림자가 물러나는 것을 목격하는 놀라운 일이 주변국에서도 일어났을 거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이 소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퍼져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제 히스기아를 이렇게 예방하게 되는데요 이제 히스기아를 예방하면서 이제 막 친선을 맺자는 그런 서신과 함께 예물을 보냈겠죠 이에 이제 어 최강국인 아수를 막아냈던 히스기아가 이 어떤 마음에 교만함이 약간 들어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아가 기뻐하면서요 그 사신들에게 무기고와 그 나라의 모든 소유를 다 보여주면서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것을 자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달아보심,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를 한 거죠.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유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아직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위협이 된다고 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그 유다의 힘을 과시를 해서 나중에 그 양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상대를... 믿었거나 또 반대로 없인 여겼거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자 너무나 이제 분통을 터뜨리면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이 오늘날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궁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근데 여기 이제 19절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말한 이 이야기를 듣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선하나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이 이 19절의 말씀만 그냥 뚝 떨어뜨려 놓고서 보면요. 희스기야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아니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는데 어?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날에는 이런 재앙이 있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하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히스기아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니다라는 이 말은요. 히스기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징벌도 자신의 죄의 그 대가로 달게 받겠다라는 것이 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해요. 어그것을 이제 역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화를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어그 분노마저도 선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무나세, 히스기야의 아들 무나세가 왕이 되는데요. 자, 무나세는요. 그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왕입니다. 자, 11기는 문나세의 악행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대기는 문나세가 포로에서 로로포 돌아온 후에 회개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죠. 자문나세는 히스기아가 연장받은 기간 3년째 되는 해에 낳은 아들인데요. 어, 즉위 당시에 12살, 문나세는 55년에 가장 긴 남유다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쨌든 최 어, 성군의 아버지 밑에 최악의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사실 무나세가요 북 이스라엘의 아합을 연상시키는 정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자였고요 아주 잔인한 그런 폭군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문나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뭐 상상 초월이에요. 자 하나씩 보면요. 자 먼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이문나세가 다시 세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남유단이 또 아니고요. 활동의 범위가 넓습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고 섬기고요. 또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재단을 만들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재단을 만들고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해서 또 재단을 쌓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이렇게 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무지한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성전 안에도 막 이렇게 이방신을 새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요. 자이무제한 죄를 심히 흘렸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요. 요세프스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 문하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하세는 하나님을 경멸하기 위한 일의 시작으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모든 의로운 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으며 매일 그들 중에 몇몇을 죽였기 때문에 선제자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피로 가득 찰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유대 고대사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선지자들까지도 많이 죽였던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 보면 은 이제 4번, 5번, 8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해서 재단을 쌓고 여기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자 여호와의 성전에 이렇게 이방신의 재단을 만들었다는 건요 사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호와의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방신을 위한 또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두고 그곳에다가 일월성신과 발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재단을 따로 만들면 백성들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여와를 믿는 사람은 성전으로 갈 거고 아세라를 믿거나 바하를 믿거나 또는 이럴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재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나세가 성전 안에다가 이 우상 신들의 재단을 모두 다 만들어서 우상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전이 만신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만신전이 되면서 백성들이 성전에서 각종 종교를 그냥 원스톱 시스템으로 그냥 한 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서비스를 그냥 성전에서 만신전 종교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도 한번 절하고 어? 또 아세라한테도 절하고 바알한테도 절하고 완전히 종교가 혼합되고 짬뽕되고 성전이 완전히 그냥 성전의 구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하세의 죄악이에요. 다른 왕들도요. 다뭐 신전을 세, 선, 이렇게 산당을 세우고 재단을 만들고 했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재단을 쌓은 건요 문화세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누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 문화세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아버지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이 아들인 문화세가 무엇을 보고 자랐길래 이렇게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도대체 왜문나세가 이런 상황에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기록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짐작을할 뿐인데요. 문나세가 유다를 통치할 때아스르의 왕이 에살 핫돈이에요 그리고 또 아슈르 바니팔 왕이었어요. 이문나세가 당시에 그 아스 무나세 당시에 아스르 왕들은요.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명실상부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수르 제국의 그 영토를, 영토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640년경의 국토를, 영토를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 이집트, 애국까지도 모두 아수르의 손에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 당시 문하세가 있었던 이 왕의 당시 아수로 왕들의 모습인데요 뭐 아수로 시대의 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왕들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문하세는 어땠을까? 아버지가 기도로 인해서 아수로를 물리쳤어요 산해림을 물리쳤는데 그러면 아수로가 멸망해야 되는데 아수로가 계속해서 강해져요 문하세가 볼때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이 정말 기도였는지 우연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문하세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를 두려워했고요 문하세가 보기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냥 운 좋은 기도 한마디로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정말 그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라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문하세가요 아스루한테 무릎 꿇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웃음> 그리고 이 문하세의 선택은요 사실은요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상당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아스루처럼 이런 강대국의 주변의 국가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때이 문하세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게 통치 기관이에요. 문나세가 55년을 통치했다고 나오는데요. 55년이라고 하면요. 아주 긴 통치 기간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이에요. 이렇게 왕이 오랫동안 그한 자리에서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건요. 현실적인 정치를 아주 잘했다라는 뜻이에요. 문나세가이 현실적인 국제 정세에 잘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상당히 수완을 발휘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문나세가요 어이에셀레 또는 플리즈모 그대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요 그 아수르의 왕들에게 굉장히 협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한 또 하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요. 문나세 시절에 문나세가 분명히 악한 왕이죠. 그리고 시대가 악할 때는 누가 많이 나와요?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문나세 시절에는 비어 있어요. 문화세 시절에는 특별한 그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그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할때 사실 이사야라는 그 대선지자가 옆에서 조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문화세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걸까요? 자, 그게 이제 이 이사야 그 그 라피들의 전승 또는 그 외경을 통해서 좀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유대 라피의 전승인 그 이사야 신천기에 의하면요, 무법의 천사 그리고 또는 이제 사마엘이나 사탄으로 분류되는 그 벨리알이 무나세에게 빙의해서 왕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이 무나세는 벨리알에게 사로잡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토보로 잘라 죽였다라는 전승이 내려져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 문하세가 이사야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까도 그 요세푸스 기록을 봤지만 당시에 선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하세 시대에 선지자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하세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차고 찾아 결국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는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게 바로 문화세의 죄악들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11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유다의 재앙을 말하면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엘리 집을 심판할 때 엘리 집안을 심판할 때 사무엘을 예언하면서 사용한 말씀이네요 사무엘상 그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13절을 보면요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그 앙호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밤 이세 앞에서 사용했던 그런 이미지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어, 씻어버린다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을 의미해요 완전히 없애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또 둘째는요 문화세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만 유다에 대한 심판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조상인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세가 그 출애굽해서 계속 애굽을 나왔던 그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많은 죄들이 쌓여왔던 결과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자, 남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그여로보암 이세를 이야기하고요. 아합시대 그리고 멀리 출레곱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게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넘어서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단순히 남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그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역사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어떻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 깨달아야겠죠. 그 깨달은 역사가 한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웃음> 자,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왕 문하쇠가 이제 그 아수르의 충실한 봉신왕들 중에서 하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실했던 문화세가, 어 오히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수르의 기록에는 이제 무나세가 굉장히 충성된 그런 봉신국의 왕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어 아수르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무나세의 배반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시점의 선가 어쨌든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는 이 무나세가 반 아수르 정책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무나세를 잡아서 바벨론에 이제 아니 문하세를 잡아서 이제 아수로로 이렇게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요. 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네요. 그런데 어, 이때 이제 문하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환란을 당함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강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환란을 당하고 나서 이제 문화세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문화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문화세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사실 6년 정도밖에 더 살지 못하지만 주목할 점은 왕이 돼서 첫 49년 동안은 엄청난 열정을 했던 우상숭배에 몰두했죠. 그런데 이제 이문화세가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돼요. 문화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또 황폐에 있던 하나님의 재단을 보수해서 다시 잘 세우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성심껏 성이라는, 섬기라는 명령도 이제 동시에 내리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화세로 인해서 타락했던 유다가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문화세가 그 유다의 멸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왕으로 역사는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세의 뒤에 이어서 아모니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아모니 유다의 15대 왕이 되는데요. 아버지의 문화세의 통치 기간이 무려 5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아몬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왕세자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그긴 시간 동안 아몬이 회개한 이후에 그 문화세를 본받지 않고 회개하기 전에 악한, 악한 그 문화세를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아몬이 22세의 나이에 왕이 되는데 딸랑 2년, 딸랑 2년 그 왕으로 다스리다가 자신의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그북 이스라엘의 왕조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자, 다들 가까운 사람, 자신의 그 신복들한테 암살을 당한 걸알 수가 있어요. 특히 뭐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자기 왕같이 행하다 신하에게 암살당했던 그왕 어떤 왕이 있어요 나답 그리고 바아사의 아들 엘라 또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 자 모두 똑같은 형태예요 자신의 신복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런 그리고 이제, 유다에서는요, 어, 반란이나 이렇게 왕이 암살된 기록이 딱두번 있는데요. 구대왕 아마샤하고 지금 이제 아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하세가 하나님을 떠나 배역했고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답습했는데 재미있게 악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하다가 신하에게 암살당하는 왕의 기간은 모두 2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답도 2년, 엘라도 2년, 부가히아도 2년, 그리고 아몬도 2년이에요 참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망하는 패턴과 다른 패턴이 한 가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패턴에 따르면 당연히 암살자가 왕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 다이세 왕조는 끊이지 다이세 왕조는 그 암살자가 비록 왕을 죽여도 암살자가 왕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게 됩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암살자를 잡아 죽이고 다윗의 후손 중에 한명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데요. 아몬이 죽고 나서도 요시아가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기울어져 가는 나라 이 멸망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그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에요. 아주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열왕기와 역대기가 모두 병행하면서 이렇게 요시아 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아는요. 8살 때 왕이 돼서 3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이 왕들을 표현할 때두 가지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정직을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정직을 행했다만 해도 선한 왕으로 이렇게 칭한 받는데 이제 이 요시아 왕은 다윗의 길로 걸으며 자로도 우르도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한 가지가 더 붙여지게 됩니다. 자,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최고의 왕은요. 세 왕이에요. 여호사밭, 히스기야, 요시야. 남유다에서 이렇게 세 명의 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한기는요. 사실은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 요시야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제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요시아의 등장을 예언을 했어요. 그로부터 지금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예언이 아직도 유언해, 유효했고 드디어 이제 요시아가 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시아가 이제 8살의 왕이 되고 이제 8년이 지났을 때, 8년이 지났을 때, 어, 16살이죠. 그러니까 16살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요. 그리고 12년, 12년, 20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제 산당과 뭐 아세라 목상, 그리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요시아의 이제 지시대로, 바알신을 섬겼던 그 재단을 모두 이렇게 헐어버리고요. 또 재단 위에 있던 분양단들도 모두 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뭐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그 재단들을 모두 헐어서 다 빠아서 가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 지냈던 사람들의 무덤에다가 그 가루들을 뿌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서 불살러 버려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 정결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 이 예루살렘 성결작업이요. 예루살렘에서 그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은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모온과 납달리까지 저 황폐했던 그 성업들의 도시에게까지 북이스라엘 땅까지 모두 그렇게 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아가 26살 때 이제 모든 우상 제거를 1차적으로 마치고 나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왕이 이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동안 모았던 헌금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데요. 이런 일이 유다 역사에 또 있었죠? 어떤 왕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아스. 요아스왕 때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있었죠. 이때도 이제는 그 백성들의 헌금을 투명하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아스가 비록 이제 말년에는 변절하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주는 왕인데 성전은 제대로 보수를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아도 그 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성전을 보수할 때 이제 누군가 이 헌금함에 숨겨놨던 율법책을 발견해요. 아무래도 이제 문화세시대 때 엄청나게 이제 우상숭배가 숭배하니까 한 생각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율법책을 성전 안에다가 숨겨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왕한테 이렇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반이 율법책을 읽으니까 이제 히스기야 이 이 요시아 왕이 그것을 듣고 이제 너무나 이제 통곡하면서 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이제 통곡을 해요. 근데 요시아 왕이 아마도 이 옷을 찢고 통곡했던 부분이 그 신명기 28장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는데요. 신명기 28장에 어떤 내용이에요? 순종하면 받을 복 그리고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요시아 왕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그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비춰 볼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해서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이 이제 이 율법의 내용을 듣고 이 율법의 내용을 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또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훌다에게 이 신하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훌다는 당시에 이제 존경받았던 아마 여선제자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훌다의 남편이 왕궁의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었어요. 그 예레미아의 그 숙부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레미아는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인 걸로 이렇게 그 예레미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 선지자 홀다가 이제 왕의 신하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 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그 모든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 언약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진노의 심판을 내릴 것인데 요시아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요시아 당대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요시아가 어땠을까요? 이제 요시아가 이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성전으로 모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따르기로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세우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언약을 세웠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할 것을 세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을,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율법서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과 함께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개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요시아가 이제 20살 때, 20살 때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제거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지만 이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는 정말 철저한 종교적인 종교 개혁,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뭐 우상의 흔적조차 다 지워버리는 그냥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열왕기와 23장 4절에서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 이 그릇들을 전부 다 내어다가 그 기도온 밭에 불사르고 재를 베렐로 가져갔죠. 그리고 두 번째 유다의 왕들이 세웠던 그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모두 폐위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바알과 이랄성신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없애고요. 네 번째는 요시아의 성전에서 꺼낸 아세라 여신 이 여신의 우상을 그 기도온 신의가에 가서 불태우고 빻아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시아는 그 남창의 집을 헐었어요. 그 남창의 집에서 이 당시에 그 아세라를 위해서 여자들이 이제 휘장을 짜기도 했는데요. 이 아세라 신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결국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세아시는 풍요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남창을 두면서 그 신전에 봉사하러 온 여자들이나 그신전에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란의 행위를 하고 이렇게 남색도 했던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요, 요시아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산낭들을 모두 폐파하고 더럽게 했는데요. 어, 개바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럼 개바가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9km 정도 되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유다 남쪽의 그 도읍이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전그 이스라엘, 전 유다에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유다의 모든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렀는데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요. 다만 이제 무교복만 먹게 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를 금지하고 아홉 번째 태양 신 숭배를 금지합니다. 이때 또 이제 태양 수레를 만들어서 태양 숭, 태양 신을 숭배했던 것 같아요 태안 숭배를 불살렀다는 라 말이 있고요 그리고 열 번째 아하스가 세운 다락 지붕의 재단과 문하세가 세운 성전 마당의 재단을 헐고 다 빠서 기도온 골짜기에 갖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열한 번째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그 왕이 더럽게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의 산산 산 오른쪽에 세워진 산당들이 어떤 거냐면요. 솔로몬 그 노년에 이방의 여인들과 계속해서 결혼했죠. 그때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그 종교를 가지고 와서 산당들을 지어요. 그 산당들이 모두 한쪽에 이렇게 모여서 지었는데 이게 이제 멸망의 산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산당들을 없애는 것은 사실은 히스기야도 못 했어요. 왜 히스기야가 못 했냐면은 이거는 그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여인들이 데려올 때 사실은 다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들어온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시내에 그 이쪽에 세워진 그 산당들은 그 외교관 대사관?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관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아도 제거를 하지 못했는데 요아스는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그 요시아가, 요시아죠. 요시아가 엄청난 대단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보암이 이제 여로 보암이 세운 그 베렐의 그 재단과 산당을 헐게 되는데요. 요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땅, 베렐까지 가요. 이 베렐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러 보암이 세웠던 송아지를, 송아지 우상을 모두 다다 다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그곳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에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전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11기상 13장에서 아까 봤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그것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 엄청난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대하게 6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자, 사무엘 이후에 이 요시, 요아스의, 요시아의, 잠깐만 이름이 잘못 나오는데 이 요시아 왕의 그 6월절이 가장 성대한 그런 6월절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 요시아 왕이 이 모든 백성에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히스기하는 어땠죠? 그 달을 밀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백성들이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백성들에게 언약책에,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정말 대단한 요시한데요 요시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요. 이후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자 했던 요시아가 이 6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6월절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시아는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그 어떤 그 유다 왕보다도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자 주전 640년의 중동적의 정세에 커다란 이렇게 요동이 치고 있었어요. 한때 최대 강국이었던 그 이집트는 아수르 침략 때문에 이제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상태였고요. 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제 과거의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 바벨론의 세력들이 서서히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었죠. 그런데 요시야가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다의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이제 아시리아의 속주인 사마리아 영토까지 확장을 했고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은 또지중해 병까지 유다의 영토를 넓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요시아가 무기도에서 정말 자신과 상관없는 그 전쟁에 끼어듬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자, 본문에 바로 누구가 아스르 왕을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뭐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어게인스트 대항하다 치고자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NIW에는 헬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 번역에는 아스르 왕을 도우려고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주고 있는데, 자, 아스루 왕을 위해, 아스루 왕을 치고자, 그러니까 돕기 위해 갔을까요? 아니면 아스루를 치기 위해서 갔을까요? 자, 역사를 보면은 이두 가지 번역이 다 맞아요. 자, 이게 이제 그 역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아스루와 그 바벨론의 전쟁이 그 배경이에요. 당시에 그 최대 제국이었던 아스루가 서서히 국력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에 맞서서 신은강국이죠신 바벨론이 이렇게 쭉 부상을 하면서 아수르의 영토를 다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애굽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해요. 겉으로는 이제 애굽은 아 그래 신 바벨론을 좀 이렇게 막아야겠다. 아수르를 도와서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바벨론과 싸우려고 출정을 하는 거지만 사실 애굽의 그 마음은 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적과의 동침. 그러니까 애굽의 속셈은 뭐였냐면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를 쳐서 그 지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라이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에도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할때이 원어에 이 모든 헬프와 어게인스트가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더이 당시의 국제정세를 자세히 보면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612년에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를 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아스루가 이렇게 하란으로 수도를 이렇게 옮기면서, 수도를 옮긴 건 아니고요. 이제 피해서 도망가요. 하란에서 이제 다시 이제 군대를 재정렬해서 바벨론하고 다시 전쟁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어, 이 하란에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양, 느고왕이 이렇게 쭉갈그미스 쪽으로 이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무기도에 이제 요시아가 무기도에서딱그 바로 느고의 길목을 막아선 거예요. 자. 그런데 왜이무기도에서 요시아가 느고의 길목을 막았을까요? 이거는요 이제 반 아수르 정책을 요시아는 당시에 펼치고 있었는데요 요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관계였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어땠어요? 계속해서 그안 좋은 관계에 있었죠 아수르한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바벨로는 사신들이 와갖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기로 어떤 그런 약정을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의 눈에 볼 때는 이 아수르를 도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누구의 길목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이제 무기도에서 이렇게 죽게 되고 갈금 그런데 이제. 무기도에서 요시아를 죽이고 바로 누구는 갈그미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1차 전쟁이 이제 609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로 누구와 바벨론의 전쟁은 무승부로 끝나요. 그리고 2차 갈그미스 전쟁은 605년에 일어나는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도에서 요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 유다의 개혁은 모두 중지가 되어버리죠. 그리고서 이제 요시아가 사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했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성공을 거두죠. 그런데 유다의 그 운명을 바꾸지는 못해요. 요시아가 어떻게든 더러워진 유다를 수리하고 또 세탁하려고 노력했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유다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자. 요시아가 죽고 나서요. 이제 여호와스가 왕이 되는데요. 사실 요시아에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한왕 요 요한안,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와스. 근데 여호와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 여호와스를 왕위에 올리게 돼요. 자, 출생 순서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안들은 그 막내를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 성경이 왜이 위에 형들을 놔두고 넷째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아마도 그 요시아를 죽인 그애굽에 분노했던 백성들이 반애굽하였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호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와스가 호 겨우 석달 동안 왕위에 있게 되는데, 어, 왜 그랬냐. 이 바로 누구가 무기도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를 한 후에 사실 남유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샤를 죽이고 갈그미스로 갔는데 거기서 승부를 보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풀이를 남유다에 와서 사실은 하고 내려가요. 그런데 자기 정권과 친하지 않는 여호아스 왕이 왕이 돼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왕으로 바로 그여호아스 왕을 가두고 자신의 친애굽파 그 엘리야 김을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자 여호와 김은요.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여호와 김은요. 바로의 요구대로 은과 금을 모두 다그 그, 에구백에 갖다 바쳤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호와김 왕이 될 때, 여호와 김이 왕이 될 때에 25세 나이였고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 11기 24장에를 보면은 1절에 어, 3년 동안 여호와 김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친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배반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을 3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609년이죠 609년에 여호와 김이 왕이 돼요 이때 여호와 김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친애굽 정책 친애굽파였어요. 애굽에 되게 가까운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누구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갈그미스 2차 전투, 605년에 있게 되는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그 바벨론이 승리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쭉 치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바벨론의 1차 포로가 이때 끌려가게 되죠. 이때 바벨론 1차 침략이 일어나면서 605년부터는 그럼 이제 바벨론의 종주국이 돼버린 거죠. 포로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애국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펼 수가 없죠. 펼 수가 없으니까 친바벨론 정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 3년을 바벨론을 섬기는데 601년에 참 재밌는 일이 또 일어나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쭉 해변길을 따라서 쭉 치고 내려가는데 이때 이집트 침략에 실패해요. 이때 이집트 침략에 실패하니까 이제 여호와 김이 요때 이제 바벨론을 딱 배반하는 거예요.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이렇게 딱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결국 다시 바벨론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죠. 왜 애굽에 가는 길에 있느냐? 이제 여호와 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김은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런 왕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그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또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을 입은 붉은빛을 칠하는 도다. 백향목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궁전을 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내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으로 압박과 포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여호와 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어떤 왕을 말할 때 악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여호와 김도 역시나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게 예레미아 25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1 1계에서 봤지만 그 무고한 죄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했다라고 이제 여호와김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호와김은요. 쓴소리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주, 전하는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애국으로 도망간 우리아를 끌고 와서 칼로 우리아를 찔러서 죽이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여호와 김한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시아의 날부터 이스라엘의 또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적어서 그 여호와 김에게 들려주라고 이야기해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여호와김과 그 유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와김이 어떻게 하냐? 이 두루마리에서를 읽자 그 두루마리들을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한장한장다 칼로 찢어서 불에 불태워 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떠나지 않은 왕이 바로 여호와 김 왕이에요 결국에 여호와 김왕때 어떻게 돼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605년 바벨론의 그느브간네살 왕한테 1차 침략을 당하게 되고요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새 친구죠 자 여호와 김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열왕기에는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와 긴이 대신 왕이 됐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노말하게 평범하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요. 어,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을 하려면 은이 여호와 김이 예루살렘 밖으로 던져지고 낙위같이 매장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여우와 김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친 바벨론파에게 아마 598년에 죽임을 당해서 정상적인 매장이 아닌 아마 동물처럼 어떤 구덩이에 던져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악하고 뭐 비참한 통치를 받았던 백성들의 그 원망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아마 죽은 이여호와김의 시체를 그성 바깥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옮겼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긴 왕이 19대 왕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여호와긴에 대해서 열왕기나 역대기 모두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는 딱두 절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김의 아들 여호와 긴이 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연도기를 한번 잘 보세요. 즉이 연도가 지금 역대하하고 열왕기가 달라요. 역대하에서는 여덟 살때 여호와 긴이 왕위에 올라서 석달 열흘 동안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한기는 18살 때 이스라엘 왕이 돼서 석 달간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 역대하고 열한기하고 나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류일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8살에 그가 음, 왕세자로 이렇게 책봉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왕세자 때부터 이렇게 왕으로 칭호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와 열한기가 다르게 적혀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혼자 통치를 시작한 것은 18세가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긴의 통치기간 석 달하고 석달 열흘의 그 열흘 차이는요, 그가 이제 바벨론의 누브갓네살 왕에게 붙잡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을 포함했느냐, 포함하지 않았느냐에 이렇게 해당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BC 597년에 이제 여호와 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와 긴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어, 여호와긴 시대에 이제 바벨론 2차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긴은 이제 597년 3월 달에 이제 바벨론 군에게 항복해요. 바벨론 군에게 항복하면서 예루살렘은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구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여호와 긴왕 자신도 잡혀가고요. 이때 어또 누가 잡혀가요? 에스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뭐 모든 귀족과 고관, 기술자,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좀 건장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왕비하고 내시들도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아주 가난한 사람만 이느브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남겨놓게 되는데 이게 바벨론 2차 침략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바벨론 연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7년에 이제 유다 땅으로 진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제 8년에 이제 침략이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 긴 왕이요, 이 바벨론 2차 침략대 포로로 끌려가서 어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렇게 되게 비참하게 끌려간 여호와 긴에게 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요. 예수님의 족보가 어, 지금 잘 보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나가 이제 여호와 긴이거든요. 같은 사람이에요. 어, 여고나는 세알디엘을 낳고 세알디엘은 시로파벨을 낳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어, 여호와 긴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비로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심판을 예비하시고,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살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남겨지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 넘어서 있는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역대기보다는 열왕기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도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다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아긴을 잡아가면서 이 누브가셀 왕이 자기 맘대로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가시 왕을 세우는데요. 그게 바로 여호아긴의 숙부이고 이제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아예요. 근데 이 시드기아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요. 불행한 왕이죠. 한마디로 불행한 왕이 되고 이제 음, 1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이 시드기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없는 시드기아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시드기아에게 전달하고 말을 해도 전혀 그 말씀에 귀결이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더 기가 막힌 거는 16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제자를 욕하고.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쳐서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시드기아는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세워졌는데 왜 바벨론을 또 배반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아는요. 자, 그렇지만 이 여론에 밀려갖고 친 애국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어요. 자, 바벨론의 왕느부겟네살이 2차 공격이 있고 나서요.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한테 항복해야지만 우리 어, 이스라엘이 살수 있다. 남유다가 살수 있다고 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그 거짓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예언자 그리고 매국노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명예를 깨시고 2년 안에 포로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게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당시의 국제 정세는요, 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진짜처럼 그렇게 믿게 만들었어요.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작은 그런 반란들이 계속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집트의 바로누구 이세가 죽고 나서 푸사메티쿠스 이세라는 왕이 왕이 되는데 점점 이제 이집트가 강해져요. 그러면서 유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이제 주변 다섯 개 국가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반기를 들자고 하는 그런 반 바벨론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시드기아도 결국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요. 어, 주변국익에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되는데, 어, 한참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 어, 한참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일이 돼버리고 되는데 주변 국가 중에서 결국에 암몬하고 두로만 바벨론을 배신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그밀약을 이렇게 살짝 저버리고 슬그머니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바빌론 편에 계속 붙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집트가 강하지 못했어요. 결국 시드기아는 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또 냉철한 판단력도 결단력도 없었어요. 국제 이렇게 정세를 살피는 능력이 부족했던 왕이었죠. BC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때 이제 애굽이 막 예루살렘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막 올라오려고 하자 이제 바벨론의 이제 애굽과의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땠겠어요? 이제 난리가 났어요. 시드기아는거 봐라, 바벨론은 이제 힘을 못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막 다른 사람들도 거 봐라, 이제 바벨론은 멸망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37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예레미야는 애굽의 군대가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그 애굽의 군대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불살릴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예언을 들은 그 시드기아와 그 유다의 그 관리들,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그... 내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버리려고 한다 이런 매국노 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라 생각하면서 이 매국노 취급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막 이렇게 구덩이에 잡아서 가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군에 의해서 1년 반 정도 포위되는 끝에 정말 실제로 함락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어, 시드기아 왕과 이 군사들이 한밤 중에 이제 열이고 평지까지 도망가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요. 이 누브안네살 왕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드기아를 거만하게 내려다 보면서 배신자에게 반드시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시드기아의 그 아들들, 아들들을 이제 모두 그 눈앞에서 찔러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 이제 그 시드기아의 눈도 뽑아버려요. 시드기아는 자신이 마지막에 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 자기 자식이 죽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아가 쇠사슬에 묶인 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음, 586년에 파괴가 되, 되는데요. 어,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 유다가 그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허물어졌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이제 왕궁과 귀족들이 집이 모두 불에 타버려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그런 성전의 기물들과 그런 놋들도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정말 처참하게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냐? 뭐 엄청난 그때 당시에 그어 성을 건축했던 그런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성벽의 두께도 어마어마했고요. 또 성벽도 대단했고 성벽의 그면그신 바벨론 성이 면적이 서울 크기만 한 그런 대단한 성이었는데 이성 안에 20년층의 식량을 비축해 둔 그런 바벨론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560년대의 바벨론 제국의 영토의 그 모습인데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바벨론 제국도 정말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도표는 남유다의 그 멸망기를 이렇게 그 사건별로 이렇게 기록한 도표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자, 비록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무척이나 혹독했긴 했지만요. 이 포로의 시간이 소망이 단절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그 바벨론 땅 그 이방인의 땅에 버려두지 않고 회복시키겠다는 그예루그 예레미아의 그 약속을 결국 약속예루 예레미아한테 이제 약속을 하셨고요. 정말 그 70년 뒤에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로부터 칭령이 그 만들어져서 포로가 이제 귀환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다섯 회에 걸쳐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한결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다를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우상 숭배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떤 우상이 가득 차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런 세상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거짓 종교가 혼합되어 있고요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돈이 세상이 최고의 가치인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는 불의를 행함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 공의가 사라졌고요. 또 거짓 진리와 거짓 평화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제 대한예수교 합동측에서 엄청난 발표를 했죠. 카톨릭이 카톨릭이 이단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카톨릭의 그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그런 일을 기독교에서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성애와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다 허용되어지는 이런 죄가 관용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니 진리가 무엇인지조차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값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관리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아니 지킬 필요 없는 그냥 한갓 이야기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시야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버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죄에 대한 공의, 그리고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듯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